지지지지, b a 지지지지, 서 없어. 사랑 나가지 마. 어떻게 하지 어떤, 어는 나는요. 이 나는 가. 그대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댈 보는 나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, no, no, no, no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Oh, oh, oh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 눈빛, oh, yeah 자, 그러면 가볍지 앞으로 오세요 다 같이 봐요 뭐 나간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. 우리가.